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노션의 활용법 중에서 이 페이지와고 그다음 페이지와 그 관련된 그 템플릿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시간에 본문에다가 여러 가지 글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슬래시를 하시면은 여기 텍스트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페이지에 두면은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죠. 요 페이지에다가 어떤 서브 페이지를 집어넣겠다, 사용하겠다 그 말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는데. 요 페이지 기능은 노션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그 유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자말 그대로 하나의 페이지에서 링크가 되고 그 서브 페이지에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은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가 아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 그 제목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7월 29일 작성한 글 작성한 글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바로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링크가 걸린 페이지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공간에서 새로운 그 페이지를 만들 때하고 똑같이 이제 아이콘이 되어 있는 empty 페이지, 그 다음에 빈, 그냥 빈 페이지, 그 다음에 템플릿,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같이 여기서 아이콘을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커버를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은음 이렇게 커버를 설정해 주시면 은 모든 것들은 다 실시간으로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아이콘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요 안에서 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시면 은또 서버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인데 요번에는 우리가 이 페이지 이 아래다가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려고 할 건데 어, 어떤 것을 만들려면 템플릿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템플릿에 대해서 이제 처음 설명하게 되는 건데 이 템플릿은 이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그러한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요 양식들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이제 요 양식들도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예, 기본적인 디자인들이고요. 요거는 어떤 투드리스트 같은 거 있죠.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어서 어, 굉장히 이 기능이 좋아요.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 태스크. 이것도 어떠한 그이 어, 디자인 부분들이 이런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와 다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프로그레스 다음에 할 거. 그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업무가 완료, 그 다음에 업무가 완료된 거, 예, 이렇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팅 노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이 어디 미팅을 가가지고 어떤 것들 을 했냐,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즈니스 그런 라이센스를 구해가지고, 어, 회사 업무를 할때 이렇게 팀별로 같이 하시면 은 좋습니다. 어, 대신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 우선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리딩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책이나 뭐 같은 거 아니면은 리뷰 같은 거 이런 거 관련된 뭐 블로그 작성할 때 이런 블로그도 많이 작성을 하죠.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제 리딩리스트라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어, 템플릿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하시면은 요, 여기 아래 그막 저희가 요 하단에다가 이렇게 생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 우리가 배웠던 아이콘들 그 다음 본문에다가 썼던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템플릿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예,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저희들이 배울 그 어, 어떻게 보면 앨범 형식 아, 뭐 포토 형식이죠 포토 형식이고 예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영화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리뷰한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양식들이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됐습니다 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만들려면은 이제 어, 다 작업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양식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것을 그냥 사용해도 예, 됩니다. 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을 어, 어, 보고 어,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도 되겠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필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클릭하시면은 이 필터에 맞게 요것이 이제 적용이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영어로 써 있다고 해가지고 영문만 써지는 것은 아니고 한글도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양식을 적용한 글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위치를 잘못 만들었다. 나는 여기다가 만들고 싶은데. 이 하단에다가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위쪽으로 끌어당기시면은 얘가 이 메일 글쓰기에 이런 식으로 노트들이 이렇게 두개 페이지죠. 페이지들이 두 개가 이렇게 또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도 이제 게시판 형태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다 보면은 바로 제가 만든 요거와 같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건 제 저희 거 포털 사이트 제가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씩 이것도 다 떨게 보면 다 페이지거든요. 근데 페이지를 이 게시판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태그도 다 달았죠. 어, 저희는 이제 뭐 전자책 소개 페이지 이런 것들 태그도 다 달았고 요 같은 경우에는 it 보안 동향이라고 해가지고요 어 저희가 이렇게 크롤링 했던 내용들을 쭉 그냥 마음 그 어, 여기저기 막 크롤링 했다가 나중에 아 요거는 이쪽으로 올려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페이지를 끌어당겨 가지고 요쪽에다가 it 보안 최신 육에 그 동향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은 여기에 추가가 돼요 예 지금 현재 볼까요 여러 ip 머글 뭐 하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죠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나중에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템플릿을 이렇게 어 이쪽 그 메인 노트에다가 어 페이지 인사이드 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템플릿을 적용해 가지고 요 템플릿들 있죠?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템플릿들을 클릭클릭 클릭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 사업을 하실 때 사용할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